그러면 <웃음>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니까 캐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시 시, 시.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엔지 나쁜 엔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울면 안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아내가 그손 오글오글 하더니 나갔어. <웃음> 어. 아이고.